<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리 <목소리도> 어어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티로고구요참여셔서 예, 선 받아 가지고 어 내가 아, 지금 어, 미러키 이노베이션 데이때 행사를 해서 어, 그 이벤트 참여를 해서 이제 요거 하나 받았어요. USB. 줄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u s b 네요 이벤트에서 당첨했습니다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 둘셋좀 여러 장 찍을게요 하나 둘셋 아우 다들 피지컬이 엄청 좋으시네요 미로키 이노베이션데이 라고 해가지고 어, 미로키에서 이제 본사측에서 행사를 하려고 많은 유튜버들 이제 초청을 해서 어, 신규 출시하는 출시 제품 어, 시연과 어, 여러가지 기타 어,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어, 지금 다들 이 자리에 모여있고 좀 굉장히 좀 어, 재미있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 분위기에 어, 되게 화려한 행사자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목소리> 네, 거기 안에. 괜찮습니다. 우리 기현 씨가 내주심에 제가 미러피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선을 드리겠습니다. 있지만 <웃음> 먼저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아주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유명한 블로거 분들 을 모시듯이 하는 그런 것 생각합니다.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어, 제임스 왕이거든요. 아시아 쪽그 커머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제임스 왕. 그 다음에 반대편에 그레이 색깔을 입고 있는 분이 헨리 창민인데요. 헨리 창민은 아시아 쪽 전체 제품을 담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피어드렉터고요 헨리 창민. 저희 미로키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많이 어, 선보이는. 행사라고 앞에 있는 배터리하고 스위치를 좀 보시면서, 얘도 좀구경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빠져나가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배터리라든지 뭐 기타 기술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잘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드릴게요 자로 제가 중단에 여러분들 A와 B조 교대를 요청을 드리면 바로 체험을 중단해주시고 교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고글 착용 후에 체험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지르는 펄스닝 그리고 커팅존이고요. 그리고 여기 담당하실 공상환 대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다만 네, 지금 네. 제품들은 아마 유튜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좀안 가지고 가신 제품들이 있으니까 무게도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 아, 무게에 아, 아, 좀 합한 아, 제품이죠. 서지도 한번 파워 비교를 직접 FID로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보시면은 작년에 출시된 제품이죠, 그 컴팩트 블러시리스 타입이잖아요. 무게를 한번 들어보시고, 무게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FID2 제품이고 컴팩트 브러쉬리스 제품이면 훨씬 더 가벼운 좀 느낌이 있어요. 무게를 치면. 네,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은 약하지만 어, 좀 네. 가성비, 가성비보 네. 좋아요. 네. 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힘은 네. 좀 약하지만 좀 가볍고 좀 가성비있게 쓰고 싶겠다 하면은 이렇게 CBL-PD, CBL-ID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컴팩트 브러쉬리스 타입이랑 c b 부터 d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게요 무게가 없습니다. 전혀. 어, 그래요. 그죠. 유가가볍죠 18볼트가 무겁다는 편견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은 2Ah 배터리를 꼈을 때는 1 2 v 12볼트보다 더 가벼운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가 엄청 많이 나죠. 아, 네, 네. 이게 상하 운동 때문에 그런 건데요. 상하 운동을 하면서 딱딱딱 딱, 딱, 딱 쳐주기 때문에 소리도 크고 좀 이렇게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끝에 야마를 보면 야마가 나거나 이런 부울의 경우가 좀생기니 서지 제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걸로 유명한 물. 좀이 자유시간이 되죠. 지금 먼저 우리 시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소리가 안 나요. 상화 운동 안 하고 옆으로 뚝뚝 쳐주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고 좀 조용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웃음> 이게 일반 FID, 일반 MCB FID 제품이고요. 서지 제품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리도 작고요. 상하 운동을 안해서 충격이 훨씬 더 적어서 손목에 부담도 더 적게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이게 피로도 빠지시는 분들이나 힘이 정말 많이 필요 없으신 분들 품명은 O N E O N F H I W L 입니다 너무 힘채 가지고. 요것도 한번 네, 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네, 볼트는 47mm 47mm, 47mm 제품을 주먹을게요. <웃음> <웃음> 한번 조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소리가 틀리죠? 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47미리. 다 <웃음> 무게가 되게 가벼워요. 원래 인가설렌드라는 제품, 뭐 대형 제품 같은 경우 이제 한 손으로 들기가 굉장히 무거운 제품인데, 이거는 그래도 한 손으로 어느 정도 들수 있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한번 체험해 보시면. <보실> <웃음> <웃음> <웃음> 제가 네, 이제 그만, 마지막 우와. 요거는 3인치 블라인더 제품인데요. 네. 보통 현장에서는 4인치, 5인치 블라인더 많이 쓰시는데 네. 간단한 팔 네. 자르시거나 아. 아. 아. 아. 간단한 아. 얇은 철판 두마된 경우에도 유전자를 빼드는 네, 가고요 네. 네. 네. 눈금자가 있어서 이거 보시 눈금 보시고 네. 편하게 자르실 수 있고요. 네. 네. 불편하다 싶으시면 아, 탈착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걸 펴셔가지고, 대시고 자르시면 되고요.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이걸로 그냥 가볍게 사용하시면 돼요 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11월달에 나온 음, 충전 트리한데요 같은 경우에 지금 라운드 나를 장착하고 있는데 저 목재 이제 각진 부분을 둥그하게 만들 때 이제 대패대패도저 목재 이게 평평하게 이제 밀때 사용하는 이고요 그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이미 높이 조절도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톱발 배출구 좌우로 이제 선택해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직소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복선 작업할 때 쓰는 공구라고 해야 되는데, 비교 제품은 FI.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복는 작업을 할수 있고요. 중요한 게리가기능를잘조야 돼요. 을 하고 네. 공구를 이제 작동시키게 되면은 네. 을 이제 확치하게 각도 조절을 하면서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샌딩기 같은 경우에도 다속 조절을 하셔서 원하는 속도로 사포질 할때 쓰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전 트리머 인데요 이식으로 <목소리> 각진 부분을 이제 둥그렇게 만들 때 사용하는 공구를 알고 계시면 니다 충전 될텐니요 원하시는 <목소리> 높이를 조절하시고 네, 톱밥의 쪽을 제가 오른쪽으로, 네, 걱정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이런 식으로. 내년에 출시될 충전 네, 네일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단발모드가 있고 연발모드가 있어요. 단발모드로 하실 때는 말 그대로 한발한 한 발씩 쏘셔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발모드로는 스위치 계속 당기신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이제는 사들이이떨던 긴데요. 게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이요 어, 가지고 나왔고요. 어 좌, 이것도 좌우로 이제 또조절할수 있고 지금은 이제 식강인 선수에서 지지가 이제 아, 제가 보통 자동차 아, 자동차 에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릴고 원하시는 제품 있으면 한두대분 부대 정도만 각각 이렇게 규모 지금 진행하도 되고 리 네네. 저안전보건요 지금 시연을3 0 m 짜리 한번 해조금만들를수있을 그거를 도한 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좀> 아네나중 네안녕하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자, 앞쪽으로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화이 지금은 이제 미러키 행사 어느 정도의 설명회를 마치고 시연회도 마치고 이제 지금은 자율적으로 어 한번 시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어 자유시간을좀 주셨어요. 그래갖고 자율적으로 저희가 한번 어 시연을 한번 해보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건 안경은 이제 안전상 어 혹시라도 시연을 하다가 어, 자재가 이제 눈, 눈 쪽으로 튀는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적으로 어, 미러키 측에서 지금 이 안개 관절에 대치급을 해주셨고 어, 지금 가서 이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지금 이거는 M12FPD라는 제품이고 어, 1 2 v 짜리에요1 2 v 짜리인데 제가 평소에 어 콘크리트 제품은 어, 이렇게 구멍을 낼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 돌 길이라고 하는데 이돌 길이 같고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에다가 길이를 구멍을 낼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을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제품보다는 어, 확실히 어, 좀잘 들어가네요 이게, 제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게 콘크리트 제품에 어, 구멍을 낼때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이거 써보니까 굉장히 어, 잘 뚫리고, 뚫리고 쉽게 뚫려요 별로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구멍이 잘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자들이 써도 잘 뚫릴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이거 괜찮은데? FPD2 이거는 지금 어, 지금 이 제품은 M18FJS라는 제품인데 어, 충전 직속이에요 어, 저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어. 제품을 좀 처음 접해봐가지고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 지금 현재 전브라더스 목곡팀 어, 전영씨가 밀워키 어, 홍콩지사에 계신 어, 직원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어 이노베이션 데이 어, 행사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어, 현장에 와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여러 유튜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어, 굉장히 어, 반갑기도 하고 어, 아는 분들 몇분 몇 계시고 해서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어, 여러분들 어,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 그리고 남은 한해 마무리 하셔서 어, 다가오는 2020년도에 어, 다시 찾아뵐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